리블레이즈는 레이드의 최종 칭호입니다. 잘 보면 검붉은 홍염의 마인의 눈처럼 생겼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좀 섬뜩하네요. 최종 칭호답게 획득 방법이 무시험하게라 합니다. 오픈 방법은 홍염이 울부짖는 탑 10회 클리어, 후 300회 클리어, 돌아올 수 없는 어둠 10회 클리어, 후 부활하지 않고 30회 클리어. 이렇게 하면 마지막 칭호인 리블레이즈가 오픈됩니다. 오픈 후엔 홍염의 유람을 부활하지 않고 10회 클리어 하시면 최종적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블레이즈의 효과입니다. 피격시 붉은색 오라가 나옵니다. 발동시 데미지 감소 10% 증가. 평타와 액티브에만 발동되는 효과입니다. 스페셜 액티브에만 발동하는 효과입니다. 모든 버프가 활성화되면 기존의 모든 버프들을 지워버리고 태초의 화염을 받게 됩니다. 20초간 크뎀, 스뎀 10% 증가 평타와 액티브에 피해복을 합니다. 대전에선 타격과 피격 발동은 어느 정도 쉽습니다. 하지만 세이브 발동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발동시키기 위한 영상입니다. 운전에선 타격과 스웩 발동은 어느정도 쉽습니다. 피격면에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런 플레이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난 이걸 왜 딴거지 진짜? 제가 조만간에 건의 게시판에 리블레이즈 개선안을 적으러 갈 겁니다. 3개의 버프 중 2개만 발동되어도 태초의 버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건데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를 좀 하고 싶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